자, 어차피 관계란 말이더라면 두문장을한 문장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관계란 말이란다는 얘기는 이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합친다는 얘기예요두 문장은. A 플러스 B가 된다는 얘기지근데 네. 부사야. 여기 대면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어, 관계부사절은 어쨌든 만들어놓으면 귀가 완전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부사란 말을 왜 썼을까? 봐봐요. 선행사가 여기 앞에 나오고 바복되는 거 한번 보자 여기 곡선의 테라스들이지 그럼 곡선의 테라스는 어떤 개념이야? 장수의 개념이지 이 장수의 개념을 이걸로 갖고 있잖아 그 장수 소그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단계대행사들을 만들때는 봐봐 중복되는 거에 주의하면 돼요 중복되는 거에 앞에, 자, 아, 선행사야. 이게, 그럼, 결국 선행사가 되는 거야, 요게. 요게 선행사고, 그 다음에, 그걸 받는, 요거 이제 뭘로 바꿔도 돼요? in the place, 레 f t h e place. 그치? it로 바꿔도 상관없어. 그럼, in, it가 되는 거야. in, it가 지워지면 관계부사 써주면 되고, 만약에 it 대신에 쓰면 관계형사 쓰면 돼.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죠. 뭐가 있다? 국선에 어, 테라스들이 있다 해서, 어 이렇게 나오겠지? the 그 curved 다음에 the slide. 그럼 여기 뭐넣어주냐는얘기니에요 여기. 장소라고 했잖아요, 장소. where 먼저 쓰지 마. where라고 먼저 쓰지 말고. 자, 우선 관계 대명사으로 만들어 볼게요. which 하고 which 그다음에 자, 들어가면 되죠 이제 visitors can enjoy. 자, 뭐할수 있어요?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답니다. 뭘 즐길 수 있어? 어, 저런 멋진 경치, 경관을 즐길 수 있대요. o n 뭐라 그러니? 어, 뷰즈, 업, 어.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어디서 즐길 수 있어? 인, 자, 더플레이스시더이 나갔어, 일로 나갔어. 인, 남았네그 결국 너희들이 이제 보이는 게, 자, 위치. 관계정사죠? 인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니? 인위치가 되겠니? 이니치그지 이게 앞으로 나가면 인위치가 될 거고, 인위치가 되면 결국 전시적 포스 관계정사니까 뭐로 바꿀 수 있어? 관계 부사를 바꿀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영어로 생각해보자. 이한 문장을 놓고, 한 문장을 넣고 생각해보면, 역시 인이 없으면 이건 틀린 문장이 돼요. 인이 없으면 틀린 문장이 된다. 왜냐면, 여기 지금 테라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테라스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어? 테라스에서, 그 장소에서, 어, 바로 바르셀 로어의 멋진 경치를 즐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 방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들어오면 뭘로 들어와야 되냐면, 전투사 일의 목적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휘치해놓고 훈치시켜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위치가 될 수도 있어야 돼. 아니면, 만약에 이게 없다면 뭐가 나와야 돼? 오해어가 돼야 돼. 얘가 들어오면 부서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지 거기서. 그런 얘 요거 꼭 알겠지? 그럼 이제 시간의 개념일 때한번 볼게요. 여기 타임즈가 있어요. 때가 있어. 라고 나왔고. 그 때에 남게 된게 여기 있잖아요. 쟤더 타임즈. 그러니까 얘가 다 없어지면 어차피 전면부 부사고잖아 얘가 다 없어지면 부사고니까 관계부사류를 써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s를 남겨놓고 더 타임즈만 없어지면 그때 관계된 것을 써야 돼. 이것도 똑같은 방법이야 그래서 만들어주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라고 나왔죠. 어떤 때가 있냐면 자, 뭘 써요? 지금 수업볼까요 똑같이? 예. 그 다음에 뭐? 어, people. 사람들이 뭐 하는 때가 있다? have conflict. 자, 의견이 충돌하는 또는 갈등을 겪는 때가 있다. 서로 서로 with each other. each other. 뭐에 관해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야 social issues. issues. 자, 됐고, 그 다음에 뭘쓸수 있는 거야 액션. 왜냐면 더타인즈는 요거 가입시다. 그죠? 요렇게 오면 뭐가 보여요? 다시? 휘치가 있다 관계적을 쓰게? 그치. 휘치와 S 이 보이고 만약에 얘가 없어지면 일로 와야지. m 치 애니치. 만약에 m 치가 된다면 한단어 쓰면 뭐가 돼요? 여기 선행사가 타인즈니까 WHEN이 된단 말이에요. AT w 대신에 WHEN을 쓰든가? 아니면 휘치 쓰고 S 뒤에 있든가? 아니면 앞에 나와서 l 치가되든가 됐지? 방법은 여러가지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중의좀방 관계부사들 만들기는, 그래서, 그리 관계부사들 만들기는, 현실적 으서 관계대명사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선행사가 들어가서 뭐가 된다? 관계부사절이니까 부사나 부사, 부가 된다. 그지? 해석할 때는 그렇잖아요.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합니까? 갈등이 없습니다. 서로, 서로 사이적 문제에서 바로 그때라고 지켜주자. 그지? 그래서 컵만 치고 나올 때 보통 이제, and then,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렇게 장소일 때는 and there라고 쓰면 되지? 그리고 벌서 여기 관계 부사들만